저는 추년과 이별과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은 취임새 아시죠? 취임새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련님이 기가 막혀 저, 저, 저 다시 하겠습니다 도련님이 기가 막혀 장모 내 좋은 수가 있네 춘향만 달에가면그만 아닌가 내일 요요 배양식 신주는 데요 내도복소매 있는 메시고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갈라 하라든가 아이고 어머님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면 저게 저런 마오 어머니는 건넌방으로 건너가시오 나는 오늘 밤 도련님 메시고 울음이나 실컷 울고 할 말이나 없이 노고 딜 이별 할라요 Oh <susur> 간 이후로 춘양과 도련님 단둘이 앉아 익절 통곡 애원성문 단정 복을 섞은 돌연님은 올라가면 명문귀족, 세상나움, 구조숙녀, 정신없고 소년급제 입신, 闲一 나이요. <웃음> 도련님이 기어 업혀, 온 야, 춘냥 아오지 마라. 온 나라 정부라도, 심천들고 있고 복로랑 간 천리의 관산 오랜 높은 철의 추억을 강산이 정박헌디 면을 네. 캐고 상사헌니 나와 깊은 정원 상봉할 날이 있을 테니 체끝같이 모진 마음 폭로라도녹지를 말고 송주같이 굳은 철에 니가 어루기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음은 무용이 나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남도 소고춤이라고요 네, 나와서 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